6파리가있다 어? 잠깐만 무슨 소리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아파리가와와와떻게어 어떻게 어 허봉이 드디어 사 개월간 국가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몸이 아주 그냥 근질근질하고만. 음. 자 목적지는 거의 다 왔는가? 예, 거의 다 도착했으며. 그래. 육팔이 날꼭 잡고 말 테다. 음, 장 내려가. 예. 네? 예? 낙하산이 없는데 어떻게 뛰어내려? 그래도 특수 인물을 맞으셨으니까 그거 잘 뛰어내리지 않으셨서너 죽을래?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안 되겠어... 당장 빨리 착륙시켜! 예! 알겠습니다! 좋았어... 개발해볼까? 아, 어, 검은군 드디어 도착했군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급해. 아, 아, 아우야, 아우 급해 아우 야 시원해 아우 아우야, 미치겠다노 내려자마자 방구를 깨우지자 아우 일단 시간이 없어 자이 건물 보이지 네자 육파리가 숨어있는 건물이다 아 그렇군요 육파리 절대 죽지 않는 육파리 가만두지 않다 육파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육리 그만 치고자 거북이 너에게 전자메시지를 주겠다 자 받아 네자 미션이 있다! 차근차근 다 수행해서 결국 6,8위를 처치할 수 있다 알게 봐! 네! 다 영어로 되어있네?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가자! 렛츠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심히 진입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4개월 동안 내가 몸 간지러서 그냥 죽을 뻔했네 아이 미션 하고 싶다 욕파리 기다려라 내가 간다 <목소리> yeah! Yeah! 어디로 가? 어? 저기 끝!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다리 겁나 <목소리> 오셨습니까? 그래. 아 오셨습니까? 호봉이님 그래! 아이 통풍을 통해서 가야 되는군! 몸조심하십쇼! 통속! 평상 좋았어! 어, 시시한데 도착하자마자 아 어, 구퍼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싸느라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 밑으로 가는 건가? 어, 여기 사장리있 벌써 육파리 냄새가 나는 걸. 뭔가... 뭔가 이상해 으, 왠지 가기 싫어 아, 뭐 움직이는 소리가들릴것 같은데?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여기다 이 승강기를 타고 어디론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이거 미로도 아니고. 어, 잠깐만. 이 뭐가 움직이는 거 같은데? 이거 뭐지? 아! 뭐 어, 그건 뭐야? 여긴 또 어디지? 좋아. 일단 가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 문이 열렸다. 뭐지? 이곳은 뭐야? 잠깐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군! 토일레 화장실 <목소리도> 아우 급해 야! 지금 어디 들어왔어요? 어? 어?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아유 잘못 들어왔네 아유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뭐지? 어? 사라졌어! 뭐야? 어? 있었는데 여기? 아 뭐야 SCP-939도 아니고 <웃음> 아니 무슨 사람도 흉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나 깜짝 놀랐네 누가 보면 진짜 SCP-939 있는 줄알 여기 아예!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SCP-939!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어! 잠깐만! 조용 조용 조용! 발소 내면 안 돼! 어! 저기 있다! 저 저, 저! 저! 저! 위도. 조심! 조심! 여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일단은 무기를 빨리 구해! 무기! 무기! 무기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 여기구에 도착했다. 프로토타입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어디 지 어! 저, 저저저저저다저저다저저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어, 어, 무기를 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 받자. 구삼구는 뭐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안 했잖아요. Sorry. <웃음> <웃음> <웃음> 아 뭐야 그게 사람 죽을 뻔했는데 지금. 일단 그 무기를 사육자만서 실험해보게.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를 실험을 해보라 이거지. 시도해 와. 뭐야 이게? 자 잘됐군. 자 구삼구를 맞추해봐. <웃음> 잘했어 코봉군 아고라군. <웃음> <타버났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 좋았어. 파리가있다 어, 잠깐만 무슨 소리 이 무슨 소리야 이거파리가 와! 와! 와! 이뻐 와! 저가어디요 아, 나도 모르래! 뭐야! 장난하통신미안해아어게하라고 나한테 도대체! 아 아이, 잠깐만 아이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잘 들어라 고봉이 어? 아, 누구세요? 나는 O5다 아예아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아까 멍청한 그 아저씨는 모르겠다라고 내 빼고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잘 들어라 내가 보기에는 육파리는 939를 먹이로 사용하는 것 같다 너는 939를 이용해 육파리를 소각처리장으로 유인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각해봐요? 아 그렇군요 아우 아 이렇게 진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뭐야 영화 많이 봤네 알았어 일단은 소각장 하자는 거지 달려자 아유 잘 달리자.